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지금까지 뷰를 생성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럼 그 다음 절차가 뭐가 되겠습니까 생성된 뷰에다가 치수를 기입하는거죠 치수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뭐 선형 치수, 각도 치수, 두께 치수, 지름, 반지름, 뭐 챔버 치수까지 그리고 좀더 간편하게 기입할 수 있는 신속 치수까지 여러가지 종류의 치수 타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각각의 치수 타입을 공부하기 전에 모든 치수 이용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어떤 속성들은 미리 공부를 하고 개별 치수들의 어떤 특징들을 배워가시는 것이 순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이제 치수 작업을 하시다 보면 그래서 이런 대화 상자를 자주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상에서, 치수를 기입하는 동안에 화면상에서 여러분이 어떤 치수의 어떤 속성, 어떤 성질을 그렇죠.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컨트롤 대화 상자를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다룬다고 그러면 좀더 쉽게, 그렇죠. 어, 독특한 모양의 어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가장, 음, 정밀한 또는 특징적인 어떤 지수를 기입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실서 파일을 열어주셔가지고 각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프링크 열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부터 보도록 하죠. 오토 센터링 디멘션이란건 뭐냐면 여러분 치수를 기입하시다 보면 그렇죠? 이쪽, 이쪽에 이쪽 있을때는 상관이 없는데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근데 이치수 가운데 있죠 가운데 살짝 갖다대면 자동으로 이렇게 일정한 범위 안에 들어오면 센터에 탁걸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오토 센터링 기능입니다 해제할때는 alt키를 누른채 드래그 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파일은 이겁니다 디멘션 01 언더바 테스트죠 파일 오픈 하셔가지고 파트 파일로 맞추시고 이거 여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치수 부분입니다. 종류 상당히 많고 옵션도 다양합니다. 그쵸? 자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리니어 치수 있죠? 리니어 치수를 가지고 앞으로 몇강이 걸쳐서 아주 집중적으로 뽑아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리셋하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요. 선이 갖다 대 보시기 바랍니다. 엔드 포인트, 엔드 포인트 잡으셔도 되지만 은 미들 포인트 말고요. 이 선, 맞죠? 그렇죠? 중간쯤에 갖다 대면 됩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치수가 기입되죠? 그러다가요. 여기서 움직일 때는 자연스러운데 센터쯤에 갖다 대면 탁 달라붙는 느낌이 납니다. 탁 달라붙죠? 왼쪽에서 센터로 탁탁 탁 달라붙는 느낌이 납니다. 이게 오토 센터링 기능입니다. 아셨죠? 그러다가 아, 손 아프다 싶어가지고 잠시 쉬면 또뭐 이상한 대화상자가 뜹니다. 알시죠 다시 움직이면 사라집니다. 센터링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클릭하면 이제 완성이 되겠죠? 치수가 고정이 된 겁니다. 그렇죠 이걸 다시 드래그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센터가 드래그하면 탁 달라붙죠? 이게 가끔씩은 좀 불편하다 싶으시면 Alt키를 누른 채로 움직이시면 센터링이 걸리지 않습니다. 아시죠? 자, 보통 이제 센터에 많이 키입하시니까이 기능이 상당히 유용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이거 하나 살펴봤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부터 한번 보죠. 그렇죠? 자, 여러분이 이 버튼 있죠? 치수를 기입하는 와중에 이 에디트 기능 있죠? 이거를 뭐, 뭐, 뭐, 뭐란 거네. 뭐, 공구공구 종류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스패너인가요? 클릭하면, 이렇게 점이 나타날 겁니다. 이각 점에서의, 어, 이 점을 찍으면, 그렇죠? 이 점을 찍으면, 이런 형태. 어떤 치수를 기입하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 대화 상대가 뜹니다. 끝점을 찍느냐, 그렇죠? 치수 밑에 있는 게 치수선이죠. 양쪽에 있는 수직선이 치수 보조선입니다. 치수 디멘션이죠. 디멘션 디메이션 라인이에요. 양쪽에 있는 것이 수직선있죠 지수 보조선입니다. 각각의 점에서 그렇죠? 이 점이냐 이 점에 따라서 다른 원이 뜨게 되는데 이게 뭔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에 것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선정치수부터 보겠습니다. 지수를 지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선택하고 X 누르면 됩니다. 자, 선정치수 가지고 한번 보죠.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잠시만 기다리면 요게 뜨죠? 요거 누르면 점이 나타날 겁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점을 한번 찍어보시죠. 그럼 이렇게 뜹니다. 맞죠? 요게 치수라고 보시면 돼요. 알렇죠 그러면 소점 이한 몇 자리까지 표현할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딱 정수로 끊어지니까 좀 그런데요. 그럼 캔슬하고요. 대각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서형치수래요 2점이랑 이 2점이랑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마우스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수평, 수직 또는 사선방향이 되는 겁니다. 잠시 기다렸다가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점이 뜨죠? 이 점을 한번 찍어보죠. 이거는 소점이야 몇 자리까지 표현할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0이면 자동으로반올림 됩니다. 이거는 앞에다가 어떤 글씨를 쓸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before라고 써보자 저는 간단하게. b e f o 뒤에다 쓰는 겁니다. 그죠 여기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에다 쓰는 겁니다. up. 뭐 이런 식으로. 드레스기 하고 싶으면, 스페이스바 누르시아 쭉 드레스기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는, 네, down. 뭐 이런 식의 어떤 글씨를 쓰는 겁니다. 그볼 그렇죠? 같은 거 어떻습니까? 앞에다가 뭐, 여덟개 있다. 똑같은 홀의 크기가 음, 똑같은 규격의 홀이 8개 있다 그러면 8x 이렇게 홀 규격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앞, 뒤, 왼쪽, 오른쪽에다가 뭔가를 글씨를 쓰고 싶으면 이 기능을 쓰시면 됩니다. 아시죠? 그 다음 요거는 뭘까요? 공차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톨러론스요 공차입니다. 자, 저는 equal t y 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공차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01 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가 만약에 0.0125 막 썼어요. 그렇죠? 그럼 이게 다 표시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소점이 몇 자리까지 표현할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공차에 대한 거고 이거는 치수에 대한 겁니다. 노라 하면 공차 사라지겠죠? 이거는 뭘까요? 검사치수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정렬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수평정렬이 되겠죠? 수평정렬이 됩니다. 위에 아마 공백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우죠. 이것도 공백. 수평치수가 되는 거예요. 수평치수며 없던 화살표가 뜨죠. 이렇게 들어가셔서 아주 간격을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죠? 요거 가운데 들어오는 겁니다. 요거는 위로 정렬이 되는 거죠. 요거는 수직방향으로 이렇게 치수선에 대해서 수직방향으로 정렬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이런 특정한 각도를 주는 거죠. 자, 여기다 대고, 뭐, 20도, 이렇게. 30도, 이런 식으로. 그렇죠? 각도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은 이제 두 번째 거 아니면 세 번째 걸 많이 쓰시겠죠. 그렇죠? 저는 세 번째 거로 하겠습니다. 그렇또 다른 타입을 하면, 그렇죠? 옆에 각도도 뜨고요. 이렇게 했을 때, 요 옆에 요거 보이시죠? 어펜드 한다는 얘기는 첨부한다는 첨부 뜻이죠 어펜드 텍스트 데이트 이거 누르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요 글씨 뒤에다가 뭔가를 기입하고 싶으면 애프터로 한 다음에 여기다 글씨를 써면 됩니다 자 광고 시간입니다 p p l 시간이에요 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셨죠 또는 앞에다 넣고 싶으면 비포로 한 다음에 여기다가 쓰시면 되는 겁니다 위에다 쓰고 싶다 아래다 쓰고 싶다 썼던 거다 지우고 싶으면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 다 지우는 거죠 클로즈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겁니다 당히 재밌어요. 어떻게 어떤 타입이냐에 따라서 그렇죠? 물론 모든 도면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요소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프레퍼런스의 드래프팅이라는지 커스터마이저의 어, 커스텀 디폴트 값 있죠. 그 옵션에서 이제 공통적인 어떤 상황들을 정리해놓고 쓰게 되겠죠. 회사마다 그렇지만 어, 특정한 어느 하나의 치수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를 바꾸고 싶을 때가 있어요. 뭐 전체적으로는 그렇죠? 정밀도가 1인데, 요거 하나만큼은 정밀도를 2로 한다든지, 그럴 때는 여기서 조정을 하셔야겠죠. 보이게 하는 겁니다. 요거는 뭘까요? 예, 레퍼런치수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참조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스타일을 바꾸는 거죠. 그러셔가지고, 훨씬 더 정밀하게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이번에는요, 이걸 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다 됐으면, 에디트, 요거를 해제한 다음에, 다시, 그래서 여기서 클로즈 하시면 안됩니다 네, 클릭하셔가지고 이제 완성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지우죠 다시 한번 선형지수 가지고요 자 이번에는 포인트 포인트 방식으로 해볼까요? 이 포인트 찍으시고 이 포인트 찍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거 누르시고요 자 요점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양옆에 있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전부터 볼까요? 그렇죠? 점을 찍어 보시죠. 그렇죠? 그러면 요 화살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화살표 유형을 쓸 거냐? 이런 얘기죠. 지금 어떻습니까? 양쪽이 다 바뀌죠? 그거 왜 그러냐면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걸 해제하면 이제 각각의 어떤 각각 따로따로 주실 수가 있습니다. 화살표 방향이죠? 요거는 in은 안쪽에 있습니다. 요거는 out, 바깥쪽에 있는 거죠. in, out 조정하실 수도 있고요. 요거 체크되어 있으면 양쪽이 한꺼번에 다 바뀌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해제되어 있으면 이쪽은 이런 타입으로 하고요 이쪽 찍으시고 어, 옮겨 놓을까요? 이점 있죠? 자이점 찍고 이쪽에서는 또 다른 타입으로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서로 다른 타입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것도 스타일이 되겠죠 에러 라인 세팅 해가지고 여기서 또 훨씬 더 정교하게 디멘션 사이드 지수보이선는 여기서는 디멘션 사이드라고 합니다. 1, 2에 대해서. 1이 어느 쪽이 되겠습니까? 이쪽이 되겠죠? 화살 방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쪽이 2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쪽은 뭐점선으 하겠다. 뭐 이쪽은 1점3선으 하겠다. 뭐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게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뜯어내시면, 선이 뜯어지면 화살표 보이시죠? 영것도 있습니다. 이 점이 있죠? 밑에 점을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콕 찍으면 화살표를 이용하셔야죠 요렇게 오버행이라고 그럽니다 물론 이걸 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로따로 이쪽 크기 따로 이 점을 찍고요 이쪽 얘도 해제한 다음에 이쪽 크기 따로 따로따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체크되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에요 양쪽 다 한꺼번에 조정이 되는거죠 자 다시요 이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점을 찍어보죠 이번에 이게 뭘까요 맞죠? 그렇죠? 익스텐션 라인 그렇죠? dimension 란 표현되어 있지만, e x t e n s i 이 정답입니다. 지수 보조선이라는 얘기죠. 보이게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선 있죠. 이 선을 보이게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안 보이게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쪽도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점을 찍고, 보이게 하겠습니다. 이게 체크되어 있으면, 양쪽 다안 보이게 되겠죠. 그렇죠? 어, 그렇지 않았나요? <웃음> 예, 죄송합니다. 자, 다시 찍고요. 이요 어, 값은 요거, 요거 탑입니다, 요거. 자, 치수 보이선이 아니고요 요거 뭐냐면 조거입니다. 조거 해보시죠. 그럼 양쪽이 다 표시되죠. 그렇죠? 노라하겠습니다. 얘를 해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쪽만 조거 표시가 되죠? 꺾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니까 치수가 들어가기에는 너무 작은 공간이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살짝 이렇게 깔때기 모양으로 표시해주는 치수 유형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좀 확대하세요. 보면, 화살표 몇개 있죠? 요거는 뭐가되겠습니까 요렇게 조정하는 겁니다. 요거는 한꺼번에 요렇게, 요 점은 뭐가되겠습니까 요렇게 조정하는 겁니다. 바깥쪽으로 끌면 또 이렇게 되겠죠? 야, 상당히 옵션이 많아요. 그렇죠? 요 조그 스타일도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요기, 그렇죠? 익스텐션 라인 세팅에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이 또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잘못했죠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짚고요 네, 쪽으로 하겠습니다 요렇게 조정이 가능하겠죠 다시 원래대로 가버렸죠 네 조금 요쪽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쪽으로 해보죠 이런식으로 바깥, 요거를 바깥쪽으로 쭉 들어가셔도 되겠죠 동그라미 점 위아래 조정하는 겁니다 몇번 해보시다 보면 아마 조금은 감각이 오실 겁니다 맞아요. 맞죠? 그렇죠? 자, 그런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요. 노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쪽 점 찍고, 노 쪽으로 하죠. 됐죠? 자, 이번에는 좀 다른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요요점 있죠? 예, 점을 갖다 대면, 지금은 없어요. 없죠? 자, 일단 요, 끝마치고 나와서 점을, 예, 저는 화, 어, 여기다가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하고 클로즈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뜨죠. 이 점을 한번 찍어보시죠. 그런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에 보시죠. Add a forest on symbol이라고 보이죠. 이렇게 뜨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이쪽에 갖다 놓겠습니다. 여기서 필요없다그러면 리무브 하시면 됩니다. 아 이거 하나만 기입할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하셔야또 a d 하시면 됩니다. 맞죠? 또 add 하시면 됩니다 너무 no, 이렇게 할 이유는 없죠 리무브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리무브 하고요 자, 됐나요? 자, 그런 식으로 조정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여러 개를 추가했는데 그래서 한꺼번에 없애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리 e m o all 하면 되겠죠 이렇게요 다시 한번요 add 해서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세팅에 들어오겠습니다 그러면 보라스심볼이라 보이시죠 여기서 크기 뭐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습니까 어 이거,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치수를 다 표현할 필요 없이 절반만 지금 단면의 절반만 보이니까 이런 식으로 한쪽은 단쪽은뚝 잘라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싱글 사이드 디멘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한번그 브레이크 뷰 하실, 할때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보자. 여기 보면 싱글 사이드라고 있을 겁니다. 이걸 체크하면 됩니다. 그래가고 반대편으로 할까요? 이거 그렇죠? 여기 치수에서 요, 오른쪽으로 여기 삐져나온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0으로 해보면, 확인되겠죠? 10으로 하겠습니다. 요겁니다. 자, 클로즈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렇게 들어오겠죠? 화살표 갖다 대고 쭉드래가셔가지 어디까지 달지. 그쵸? 요 점을 한번 찍어보시죠 그럼 이렇게 뜹니다 요 반대편으로 할 수도 있고요 화살표 유형을 반,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요겁니다 재밌죠? 재밌어요? 클로즈하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근데 이거 조심하셔야 될게 뭐냐면요 자점 찍고 점 찍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떴습니다 그럼 이 점을 찍었어요 그 마우스 오른쪽, 여기까지는 동일하죠. 근데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세팅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싱글 사이드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치수를 기입하고 나서요. 클릭하고 빠져나오세요. 빠져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치수를 더블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점에서 세팅에 들어오셔야지만이 싱글 사이드라는 기능이 있을 겁니다. 아시죠? 자, 그런 부분들도 좀 조심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뭐 선형치수던 각도치수던 싱글사이드 기능을 쓸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는 요런, 요렇게 뜨는 거고요. 요점에서는 요렇게 뜨는 거고 싱글사이드 기능을 쓰고 있다 그러면 요대화상자 뜨는 거죠. 쪼그 기능을 쓸 거냐 말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레스든 심볼 기능도 잘 기억해 놓으시죠. 자, 선형치수일 때는 요런 모양이 떴죠. 었 그러면 지름 치수일 때는 한번 보겠습니다. 요건 지워버리죠. 네, 레피드 치수를 하셔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Alt 키를 누른 채이 원을 찍으시면 이렇게 들어오죠, 반지름. 근데 여기에 들어오면 이 점을 찍어보시죠. 대화 상자 약간 틀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레피드 치수 말고요. 이거 있죠, 레이디얼. 여기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하면. 이렇게 리스트 에한번 할까요? 그 다음에 이 반지름을 얘를 찍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죠? 클릭하겠습니다. 몇 점을 찍어보시죠. 그럼 다른 모양이 뜨죠 R로 할 거냐? RAD로 표현할 거냐? 서피어의 반지름이냐? 뭐 실린더의 반지름이냐? 뭐 이렇게 CR 쭉 쓰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앞에다가 나는 다른 글씨를 쓰고 싶다. 그래서 그렇죠? 요건 누르셔 가지고 여기다가 직접 레이디어스 뭐 이런 식으로 쓰실 수 있겠죠? 그렇이 커서 양이 있으면 반영이 안 되니까요. 밖에 찍으시든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스페이스 해볼까요? 약간 띄울 수도 있죠. 하나 띄운 겁니다. 스페이스만 누르셔가지고 이렇게요. 또는 요거 누르셔가지고 텍스트 데이터 하셔가지고 여기서 또 조정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자, 상당히 다양한 기능을 쓰실 수 있어요. 뭐 기우 도한번 넣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해보죠. 그럼 이렇게 기어 들어온 거 보이시죠? 뭐, 지울 거면, 이거 뭐, 딜리트 하셔가지고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아니면 뭐, 그냥 치수만 뜨겠죠. 그러다가 다시 R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옵션은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클로즈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치수가 깁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요거 해제하고 나서 클릭하고, 그래야지만 치수가 깁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이번에는, 그러면, 반지름은 그렇고요. 지름 치수를 기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걸해 보자. 자, 매제를 다이아미터 를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인프로를해 놓고요. 갖다 대면 요게 여기 뜨죠. 여기서 바꾸셔도 됩니다. 나는 반지름을 할지, 지름을 할지 바꾸실 수 있어요. 그렇죠? 홀, 콜 콜아 버튼 또 틀린 겁니다. 자, 음, 지름을해 보자. 그다음에 지름을 찍으시고 그러면 이렇게 기어 왔다는 거죠. 유형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제 바깥쪽으로만 생성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수평으로 하면 꺾이게 되겠죠. 꺾이는 양을 조정하실 수 됩니다. 아주아주 아주 세밀한 것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시 이렇게 하면 직선이 되겠죠. 다이어로 표현할지 스피어의 지름으로 표현할지 또 다른 기호로 표현할지 다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고 클릭해서 확정을 시키면 되겠죠 자, 지름 반지름 지금 어디까지 살펴본 거죠? 하도 옵션이 많아 가지고 헷갈립니다 자, 선형 각도 두께 치수는 이렇게 뜹니다 레이디알 치수를 기입시, 기입시 지름 치수로 기입하면 이렇게 뜨게 되는 거고요 반지름 치수로 기입하면 이렇게 뜨게 됩니다 맞죠 그렇죠? 어, 다 또요 챔버 치수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챔버 치수 한번 볼까요? 자, 챔버 치수가 요금 되고, 네, 챔버 치수는 챔버로 이제 만든 부분만 기입이 됩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그린 다음에 돌출한, 그, 익수로도 돌출했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챔버로 인식되지는 않죠. 챔버란 명령화 따로 있죠. 그걸 했을 때만 기입되는 거예요. 그렇죠? 찍으면 이렇게 돼있죠? 기다렸다가, 요거 누르고, 그 점을 콕 찍으면 요런 타입이 보이죠?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보내죠, 여러분, 만든 사람이 천재 같아요, <웃음> 그렇 자, 네, 상당히 다양한 모양으로 어떤 기입을 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클릭하시고요, 이렇게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 한번 볼까요? 큰호 같은 경우에는, 그 그렇죠? 자, 레이디얼 치수로 기입해 보자. 예를 찍겠습니다. 이렇게 표시되죠 기다렸다가요 여기 들어 보겠습니다 자는 반지름을 해보죠 그런 다음에 이 점을 찍어 보시죠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거를 해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깥쪽으로만 생성되죠 그렇죠? 화살표 방향도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이 점을 찍고 아웃으로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인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다시 한번 이 점을 찍겠습니다 이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중심에서 표시되니까 이거 완전히 치수의 형상보다는 치수선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다는 얘기죠 여기능쓰면 됩니다 create fold radius 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센터 그렇죠? 포인트 먼저 찍어야겠죠 저는 요점을 찍겠습니다 그 다음에 folding location 요점을 찍어볼까요 이렇게 조정이 되는 겁니다 클릭하면 좀더 쉽게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이 물론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 은 그렇죠? 이렇게도 만드실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 실제 치수를 기입하면서 이 아이콘을 눌렀을 때이 아이콘 이름이 뭔가요? 헷갈리네요. 해보죠. 이 아이콘 이름이 뭐죠? 에디트, 예. 에디트를 눌렀을 때의 어떤 다양한 모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겁니다. 물론 어, 다 기입한 다음에도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기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얘를 하고 싶어요. 그럼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우스 오른쪽에 8 하시면 됩니다. 8가 지금 까만색이잖아요. 좀더 진한 까만색이랑선것 더블 클릭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또 어떤 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모양이 뜨는 거죠. 이런 다른 컨트롤 대화 상자가 뜨니까 거기서 여러분이 조금씩 조금씩 조정하셔가지고 음, 그 도면에 맞는 치수 스타일을 여러분이 적용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리니어에서만 그런가요? 아닙니다. 모든 치수가 다 그래요. 그렇죠? 자, 그런 부분들도 좀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레피터 치수던 각도 치수던 각도 치수 한번 기입해볼까요? 네, 찍고 네, 찍고 이렇게 줬어요. 기다리면 이게 뜨죠? 점이 뜹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 나름대로 다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죠? 자, 상당히 방대한 기능이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오랜 기간, 오랜 시간 동안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하는 저도 힘들지만, 들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힘드실 것 같습니다. 꼭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